안녕하세요 어쭈빈의 빈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특수 촬영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돌리줌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줌을 당기고 확대됐을 때 피사체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의 배경이 움직이는 효과 를 돌리줌 이라고 합니다 그 효과를 특별한 장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편집 프로그램 없이 키네마스터 핸드폰의 어플 키네마스터 어플로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뿅어 위니 <목소리> 앞에 영상 보셨죠 돌리즘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가볍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아주 멋있죠 여러분들 이 효과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돌리즘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의 줌 렌즈를 이용해서 줌을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이 당긴과 동시에 카메라를 뒤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 움직이실 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전문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편집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피사체하고 이 배경하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리 딱 벽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게 핸드폰이고 피사체 그리고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피사체랑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여 봤자 뒤 배경은 그대로 있겠죠 뒤 배경이 거리가 피사체랑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줌을 당겼을 때줌 당기고 움직였을 때 피사체가 배경과 뒷배경과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최대한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는 게 촬영 기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뭘까요? 빛이 있는 곳 빛이 확보된 곳에서 촬영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면은 돌리, 줌, 효과는 기본적으로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야외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Go go 자 지금 야외로 나왔습니다. 지금 뒤에 배경이 마을이 보이고요. 제가 앞에 피사체를 인형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앞에 피사체가 피어 피사... 포커스가 맞아야 되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쭉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촬영. 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앞으로 갔다가 쭉 뒤로 올 겁니다. 대신 흔들림 없이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요. 짐벌이 있으면 좋은데요. 짐벌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해야 되겠죠. 처음에 촬영을 하시면은 많이 흔들리실 텐데요. 저처럼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돌리줌을 촬영하실 때 주의사항은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끔 촬영 하시는게 좋고요 그리고 피사체와 배경과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피규어를 예로 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돌리줌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피규어 뿐만 아니고 동물 어,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람을 주제로 하실 수도 있고 사람 그리고 다육이를 키우신 분들은 다육이 식물을 가지고 이런 효과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보세요 아주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짐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셀카봉으로 촬영하는 거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 피사체에 가까이 갔다가 서서히 멀어질 때 흔들리지 않게끔 촬영 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재밌으실거예요자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편집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비율은 16대 9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미디어를 누릅니다 우측에 미디어 방금 촬영한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첫 번째 영상 이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와 줬죠 그 다음에 우측에 체크 자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있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컷 편집하는 방법은 여기 아래에 영상을 클릭하시고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을 때 우측의 상단에 가위 모양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자를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앞에 부분 기준선에서 왼쪽에 있는 영상을 지울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리밍이라고첫 번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선에서 왼쪽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영상 없애고 체크를 누르고 영상 없애고 체크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리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없앨 건데요 동영상의 소리를 없애는 방법은 동영상을 클릭하시고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을 때 우측에 상단에 보면은 스피커 모양이 있죠 스피커 모양을 클릭하시고 오디오 부분을 음속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음속로 하고 나서 체크를 누르시면은 영상에 오디오가 없어집니다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오디오는 없어지고 조용히 영상만 플레이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자를 건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쓸게요 저는 여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위를 눌러서 플레이 헤드 오른쪽을 트리밍이라고 하시면 은 빨간색 기준선에서 오른쪽이 영상이 없어집니다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이 남아 있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체크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다시 그러면 제가 원하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졸리줌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확대를 영상을 확대를 하는 효과를 넣어야 되는데요 편집할 영상을 클릭하시고 우측에 상단에 보면은 가위하고 스피커 모양 가운데 네모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펜앤 줌이라고 있죠 그래서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조정하시면 는 되는데요 시작 위치는 그대로 놔두시고 끝 위치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왼쪽 화면에 그림과 여기 시작 위치의 그림하고 각개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확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자 시작 위치하고 끝나는 위치하고 그림이 거의 같게끔 설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다면은 우측의 상단에 체크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사체는 거의 가만히 있고 뒤에 배경만 움직이죠 이 촬영에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제가 짐벌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셀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흔들림이 있는데 촬영하실 때 짐벌을 이용해서 흔들림이 없이 촬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촬영한 영상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이 끝났다면 왼쪽에 공유 버튼 3개 눌러서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어, 1080, 30,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는 8.5 내보내기. 자, 내보내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돌리줌에 대해서 촬영하는 방법과 그리고 키네마스터로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렸어요 이런 효과를 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면 요좀더영상이 퀄리티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어쭈비니 채널에서 여러가지 팁들을 많이 많이 알려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 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럼 안녕! 뿅!